안현주 배동성 딸 배수빈, 전처 전달 사건 팩트. 배동성이 오늘 요리연구가인 전진주와 결혼식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동성 전부인 안현주 시비판글도 상당한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3년 이혼한 뒤 배동성 사건이 재조명되고 전 부인을 욕하는 글이 많아지게 되죠. 최근 안현주 씨는 미주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에서 이야기한 한달 생활비 3500만 원과 거짓된 행동 등으로 인해 딸과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동성의 전부인은 월 3,500만 원생활비를 보냈다고 해서 가족들이 욕을 먹었고 매달 평균 8,000불 정도를 받았다며 해명을 한 것입니다. 배동성이 기러기 아빠가 된초기 유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녀는 배동성의 여자 문제가 있었다. 내연녀는 네 한때 유명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전화해서 3년 동안 동거한 사실이 있으니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무척 괴로웠지만 새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았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또한 아빠랑 모 프로그램에 나간 후 딸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전남편의 욕심으로 진행된 방송에 희생양이 되어 욕먹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동성 전처, 전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에 대해 배동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500만 원은 와전된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필요한 돈이 그만큼이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준 돈은 월9 0 0여만 원이 맞고 고정생활비의 분기별로 합비 연말에는 세금을 줬다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월 2,300만 원의 돈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달 그 돈이 어떻게 생겼겠느냐며 당시 은행 빚이 어마어마했고 지금도 기러기 생활때 진 빚을 갖고 있다. 곧 결혼할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집을 따로 얻어달라고 해서 학군 좋은 곳에 얻어줬다고 하는데요. 배동성은 전처가 여러가지로 좋았으니까 결혼했겠지만 살면서 남편으로서 대접을 받은 적은 그리 많지 않다. 말 그대로 돈 버는 기계였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왔지만 확실히 배동성 안현주 부부는 인꼬 부부인 척 연기한 것은 못본것 같네요. 배동성 둘째 딸배 수진 방송 출연 당시 모습 배수진 양에게 상처로 남은 방송 출연에 대해서 그는 자녀들과 사이가 좋다. 둘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프로그램이라 PD가 유도를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속 좋았던 것은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잠깐 싸운 게 전파되면서 딸이 악플을 많이 받았다. 죄짓는 것 같고 미안하다. 다시 우리가 나가서 원래 사이를 보여줄 만한 방송이 없더라.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들인데 저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반성했습니다.